안녕하세요. 전자일개미입니다. 어, 저는 중기공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 있는 그대로 영상을 담아봅니다. 어, 현장에 들어서면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난 이제 시키는 일을 하게 되겠죠? 예, 화면에서 보시면 어, 문틀 사, 주변으로 해서 이제 단차가 안 맞기 때문에 어, 파벽을 이제 세라픽스를 이용을 해서 조금 두껍게 발라야하기 때문에 한장한 한 장씩 찍어서 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구를 어, 시공할 수 있는 공구를 다 가지고 다녀요. 우마도 두 개씩 가지고 다니고 어, 웬만한 거는 예, 다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 어떤 일에 투입이 될지 모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 혼자 일할 때도 있고 또는 뭐 여럿이서 같이 일할 때도 있어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명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요 시공이 덜된 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일을 하는게 이제 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 어, 모자이크 타일이에요 호류병 타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이제 밑에 부분이 시공 안된 부분도 이제 제가 시공을 해야 되고 세라픽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쳐서 이렇게 벽에 듬성듬성 쳐서 시공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이렇게 또 봉지 채로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첫번째가 조금 손목에 무리가 좀덜 가고 해 가지고 첫번째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무거워요 이 <웃음> 타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용 커터로 재단이 되지가 않아요 예. 너무 얇아 가지고 그 두께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럴때는 이렇게 포세린 타일 박스 큰거 한300 보다 조금 300 300 이렇게 조금 크게 오려서 바닥에다 대고 재단을 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커팅이 잘돼요 음, 모자이크 타일은 뒤에 메쉬가 있어 가지고 조금 시공하기 불편하죠 저런거 다 칼로 오려야 하니까. 예. 그리고 저렇게 이게 뭐 사각으로 되어 있으면은 바로 세라픽스를 발라가지고 저렇게 시공할 텐데 호리병 스타일은 저 홈마다 다 접착제가 골고루 묻어내, 묻어져야 하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시공을 해야됩니다 예, 골고루 접착제를 바름을 해야 되고요 어차피 위에 기준은 이제 다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이제 하단부터 시공을 해야 되는데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하면 돼요 예, 저도. 레벨기를 잡은 이유는 하단부에 맞는 딱끝 기준이 정확하게 맞아야지 윗선 이제 줄눈 라인과 아래선 줄눈 라인이 정확하게 맞아야지 예, 예쁘게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저 나름대로 찾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기준을 한번 잡아 보는 겁니다 저런식으로 저런 몇장 붙여다 보면은 아 감이 오니까 이제 쭉쭉 갈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윗선과 아래선의 기준을 두고서 시공만 하면 되겠습니다. 메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탁탁 붙이는 게 아니고 위에 장 아래 장으로서 이제 끼워서 넣는 방법으로 시공을 해야 합니다. 이게 그런 점이 불편해요. 모자이크 타일은 외복 네, 예 해보시면은 다 아시는 부분들이 될 거니까 그럼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또 한가지 팁을 알려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음 이제 한 발을 넣어야 됩니다 이제 반장을 넣어야 되는데 역시 사이즈가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체크를 하고 확인만 할수 있는 영점만 자기가 커팅이 재단이 되는 그 0점만 정확하게 맞추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쭉쭉 커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방법으로 재단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들 그라인더로 작업을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진짜 작은 것들은 그라인더로 해야 되지만, 예, 큰거 같은 경우에는, 예, 저는 커팅기를 사용을 해서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발을 넣고 있죠. 예. 그러면, 시간, 속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자이크 호리병 다이리 시공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금밭치구나 <웃음> 이제 보니까 <웃음> 예 황금이네요. 네 예, 진짜 금이었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어 작은 조각을 재단할 때는. 조기대가 이제 사이즈를 딱 대면은 여유가 없어서 예, 커팅 이렇게 딱 밀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MDF를 이용해서 조금 조기대를 조금 길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금만 걷고 여러 개 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을 골고루 넣을 때는 이렇게 한번에 재단하는 방법이 있고 조기를할 때는 뭐 이렇게 방법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바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 이렇게 밑에서 한번 딱 이렇게 눌러줘도 재단이 되니까 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예. 오리병 모자이크 타일 시공을 하시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예. 이런 방법이 도움이 좋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빨리 천명 됐으면 좋겠어요. 예. <웃음> <웃음> 예, 그리고 어, 600에 1200각 포세린 타일이에요. 두께는 이제 1.5cm 유정도 두께라서 커팅기로 짧게 재단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긴 장으로 놨을 때는 재단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긴 부분을 반을 갈라서 그리고 두 번을 커팅날을 끝에를 한번 오려주고 두 번을 거줘야지 그나마 재단이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커터로는 음, 그래서 저는 이 커팅날을 교체할 때가 됐기 때문에 두 번을 그냥 가감 없이 밀어줬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두 번씩 여러 번 밀게 되면은 날이 무뎌져요. 그래서 날이 잘안 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근데 저는 어차피 3년 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교환할 거 생각하고, 예, 그렇게 밀어줬습니다. 저렇게 안 하면은 다크라인더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길게 재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커터로 재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 일일이 하나씩 그라인더로 이제 재단을 해야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앞쪽 뒤쪽 모두 사이즈를 정확하게 재고 확인한 다음에 그라인더로 재단을 해야 됩니다. 한 번에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길을 내주고 두 번째에 확실하게 재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라인딩. 아 타일 엄청 두꺼워요, 저거. 그리고 접착제는 에폭시와 실리콘의 조합이고요 어, 지금 상가에서 현존하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죠 예, 더 좋은 접착제 가져다 주시면 예, 그거에 맞춰서 또 시공을 할 수도 있는데 예,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실리콘이 접착 능력이 뭐 많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실리콘도 접착력 다른 잘 나옵니다. 예. 예. 에폭시도 잘 나오고요.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예. 다 했습니다. 예. 열심히 이랬습니다. <웃음> 시켜만 주이소. 자 이제 다음 날 이제 혼자서 또 들어가는데 마감을 하러 왔어요. 진짜 마감이죠. 매지지 놓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수정을 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깔끔하죠? 예, 이렇게 보면 예, 하고 나면 뿌듯합니다. 매지는 블랙 자,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이랬던 거 현장 그대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